얘는 왜 나왔니? 얘는 왜 나왔니? 그치? 수식. 수식하는 거야. 그리고 수식하는 역상 하는 건 뭐라고 한다? 효용사고라고 얘기한다. 뒤부 붙어있으니까 효용사고. 효용사 절로 바꿀 수도 있다고 얘기했었고. 자, 근데, 이렇게 PP가 나오면 이거 무슨 개념이라 했니? 수동 완료의 개념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수동 완료의 개념. 그럼 해석까지 나와야 된다 그랬지? 해석이 안 나오면 문법이 안성된 게 아니라고 그랬지. 그치? 그래. 어, 문법의 안성은 해석. 왜? 독해명교 시키려고 문법 공부하는 거잖아. 뭐가 돼? 됐잖아요. 가볼까요? In an open discussion, 끊어 볼게요. 파란색 주목하십시오 이렇게 끊어볼게요. 토론에서, 공개 토론에서, 공개 토론이야 In an open discussion. 한 공개 토론에서 같이 끊어. 자 목, 뭐? 교육된, 디자인된, 교육된, 교육된, 끊어. 뭐 하기 위해서? 자, 투썰부는 여기서 이제 부사정법으로 쓰인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아,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적이네. 됐잖아. 됐네. 이제 주제에 주어 나오 거죠. 자, 너 디스커션 그룹 리더, 사회자는? 혹은 사회자 아니에요? 포론 사회자는 같이 끊자. 주어 끊었다. 이쪽으로 와봐. 자, 어, 어떻게 해야 된다? 어, 요거, 요거, 요거. 동사, 동사. 동사. 동사. 동사. 여기까지 가도 되지 않니? 간접 목적이니까? 여기까지? 한정 네. 목적까지? 뭐? 누구에게 뭘 해야 된다? 어? 아니, 이제 끊을게요. 뭐? 해야 한다. 맞죠? 응. 주어야 된다. 주어야, 주워... 주어야 한다. 기비잖아. 다시. 누구에게? 이 아, 요거 뭐라고 하면 돼, 그룹 멤버들. 참석자들이죠? 빼내들이야. 다시 또 끊어. 또 뒤에는 이제 직접 목적으로 했네. 아, 기회를. 기회를. 요것또 꾸며주는 게 통정사 나왔어요. 요것도 한번 쳐볼게요. 자, 이 차이점이 뭐냐. 이걸로 꾸며준 거하고, 여기서 꾸며준 거하고 무슨 차이 있잖아. 이건 뭐라고 했어? 능동 비행의의 아니고, 능동 미래의의가 있다. 그래서, 뭐 할? 제안할. 제안하다 아니야? 맥주 에스 제안할 기회를 줘야 된다. 됐니? 다시 한번 제안할 뭐뭐 할 됐네 자그러뭐 해야 돼? 마지막에서 어떻게 하니? 어? 기회를 제안할 바었어뭐 아, 하기 전에? 자뭐 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잖아 Make one's own 서지에스천일 거 아니야 자신의 자신, 여기서 자신은 누구예요? 사회자야. 사회자 자신의 제한을 사회자가 욕심내갖고, 얘들아, 어? 분량 욕심내고 사회자가 혼자 떠들면 그 톤을 망친 거지, 그지 사회자는 유도하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발언을 유도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의견, 반대되는, 서로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을, 어, 붙이는 거예요. 싸움도 치는 거야. 그리고 뭔가 결론을 도출하고 그래서 자신의 제안을 하이 자, 정네 이런 거 완성됐다. 자, 지금 우리는 뭐를 하고 있다? 어 그리고 자 과거 분사가 뭐로 쓰인? 바로 명사를 수식하는 뭐로 쓰인? 지 형용사로 쓰인 예를 보고 있다. 과거 분수가 명설시간 후, 지 형용사로 쓰인 경우를 보고 있다. 아, 그래. 잡았니 영장을 해볼까요, 영장? 연장? 응? 영장을 해볼까? 다 나오나? 자, 자, 자. 영작을 하기 위해서는, 자, 마무리. 지워야죠, 이렇게. 영어는 지웁니다. 영어는. 기억 다 못해도 돼, 이런. 한다는 데 의미가 있어,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해본다 의미가 있고, 조금씩 나아지는 데 의미가 있고, 뭐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지울게요. 네? 그러니까 한글의 재배율이 가장 중요하죠. 한글의 재배율은 얼마나 중요했어? 콤마 만가 내릴 때 이렇게 여기까지여기까지 싹싹 지워. 여기 다 지웠다. 아. 다지워냐 지워. 여기도 지워. 뭐냐 이거? 타기 안지워져 이가 그래서 떠오를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유기적으로 완성되려면 문법적으로 언들이 아, 완성시키는, 문법적으로 어, 완성도를 높이는 게임이긴 한데 문법을 그래서 새로 공부한 다면에다 와야 되나요? 늦어. 같이 해야 돼 동시. 동시 다발적으로 문법도 향상이 됩니다. 영작하다 보면. 어휘도 늘어요. 다 늘어요. 그 다음에 문법, 심지어는 구문도 늘어요. 필요한, 간단한, 편리한 구문들을 생성해 내게 돼 있어요. 왜? 필요해서 하니까. 알겠어? 막연함이, 막연함이 많이 없어지고, 구체화된다는 얘기야. 공부를 그렇게 가야 되지. 한 공개 토론에서, 빨리 들어봐, 이 형. 야, 토론이 뭐야? 공개니까 뭐니? 어디 붙어야 되네? 오픈. 디스커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어, 어? 같이 했잖아. 어, 너희들하고 같이 했는데 뭐. 그이때어현이 디자인드, 왜? 요거 보고 나는 수동 완료의 의미구나. 네 아, 감자고 있그 다음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 꾸서 써준대요. 뭐하기 위하여, 목적은 바로, 몸하기 위하여, 해결한다는 거 뭐야? 셀브. 뭐, 문제점들. 아, 목숨을 썼는 거다. 프라블라 문제. 이렇게. 어, 브라블라. 이제 어, 이게 주어 같아. 그건 사회자들은. 맞죠? 아. 사회자는 뭐야? 리더 아니에요? 그죠? 어, 그건 사회자니까 뭐야? 너 보러 디스커션. 어, 그룹이야? 우리 너 빠져서 뭐야 그 다음에 줘야 합니다. 뭐해야 한다 니까 쉬드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우 뭘 줘야 돼요? 반전 목표가 나오겠네요. 삼성 들 되게 그 뭐야? 그로, 그룹? 멤버들. 되지? 응? 그죠? 그 뭐니? 예? Huh? No, it's done for a member. m 기회 d o v a Q, c h e s c e 하나 c h a n s e t h e a e a n a t Tiana, t i a n 다 Tiana, t Tiana, t i a t t a t 메이크 서제 전 맞나요? 그제 뭐 하기 전에 뭐, 뭐 하기 전에 어 이거 하기 전에 메이킹 사회자 다시네 뭐 하기 전에 제안을 하기 전에 서제 so 전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반복되니까 이게 생략됐을 거야 괜찮아? 확인해 봐빨리 여기서 네, 네. 어, 틀리는 거는 보통 이제 전관사나 관사 같은 거 틀리는 건 상관없단 말이야. 관사동도 틀리는 건 상관없어요. 디자인들, 뜻살구, 프로그램드더디스커션 그룹 리더, 쉬드기구, 그룹 멤버즈, 어, 챈스 뭐가 빠졌네? 그가 하나 틀렸는데, 이제? 어, 챈스 어, 네. 보통명사가 돼서 어, 챈스 자, 미국인들도 이 100% 맞추는 사람은 없으니까 걱정 안해도됩니다 관사의 개념은 우리는 더 모를 수밖에 없죠. 어디서 지 끝. 됐지?